이게 이제 스토리는 진짜 별거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요 이게 물이 몇 퍼센트랬지? 여기 육지가 없습니다 육지가 육지가 거의 없고 다 물로 이루어진 행성인데 여기 보면 뭐 땅, 땅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북부랑 남구 이렇게밖에 없고 나머진 다 물로 둘러싸여있고 그 90%나 차지하는 물들이 전부 다 엄청난 포식자들로 이루어져있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물고기들이 이제 있고 아 저리 가! 아이씨! 야그 내꺼야! <웃음> 내놔! 어이 자식이 자꾸 훔쳐가네 이거, 이거 전부 바다예요 진짜 전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육지는 이제 몇 퍼센트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무서운 행성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외계인도 있었고 외계인이 남기고 이제 간 이제 유적이라던가 어 외계 기술이 이제 많이 남아있어서 여기를 이제 탐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우연히 떨어지는 유성...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버렸어요 일단은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 이거 내가 막 어딜 막싸돌아당기는거야 이거 뭐해야돼 지금 오케이. 건설. 오케이. 기지 기반이 만들어졌는데, 왜 다리가 없냐, 이거. 다리가 안 보이냐, 이거. L자형 복동. 동그랗게 일단 지어볼까? 이렇게 자, 동그랗게 지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 <웃음> T자형을 하나 지워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?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다가 L자형을 하나 또놓는 거지. 오케이, 옥시젠이래요. Oxygen. 오케이. 오, n e n power only. Oxygen production offline. 전력이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대요. 이 기지 내에서도. 그래서 얘도 외부 모듈에. 전력 송신기 태양광 패널 이런 걸 지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지을 수 있겠지? 여기다가 지어주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추운 곳에는 햇빛이 덜 들어와서 태양광은 정말 안 좋은 전력망이지 않나? 금 아까 금도 나왔었지? 금도 가져가고 금더 캐와야겠다. 이거 길이가 안 맞을듯?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아, 3번으로다가 전력 성수신기를 어, 금이 부족하죠? 아까 거기 원숭이등지 가면은 저거 있겠다. 다시 원숭이둥지로 갑시다. 물 마시고 아까 여기 금저 뭐였지? 휘, 휘금석인가? 휘 휘연석인가 뭔가 있, 있죠 그거 뚜시바시 하면 될것 같아 뚜시빠시 돌이 없어 금광석 내놔라 금광석 좀더좀 좀 깊은 곳으로 가야되나? 곤처에선 안보이네 그리고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뉴비입니다 뉴비 동물의 숲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동물의 숲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구경은 많이 했지 그 아기자기함 난그 아기자기함을 이제 맛보기 전에 항상 치고 때리고 썰고 자르고 찌르고 이런 게임들 너무 너무 많이 해가지고, 근데 딱 실상을 딱 들여다보면은 사실 동물의 숲도 엄청난 개노가다 게임이죠. 뭐지? 요, 좀 위험해 보여, 위험해 보여. 저거 <웃음> 위험해 보여. <웃음> 뭐한 녀석이야? 저거? 와 어, 계속 쫓아온다! 어디있어안 오지? 금광석이 안 보여. <웃음> 어떡하죠? 다시 저 부근으로 가보자. 원숭이 둥지. 원숭이 둥지가 있는 곳에 뭔가 좀 있었어. 아 코털 좀 깎아야지 코가 너무 간지럽다 칼라버라이트 아, 칼라버라이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칼라버라이트가 어디 있을까요 칼라버라이트 칼라버 칼라버 칼라버 칼라버 할라버 이거 사진 좀 놓지 이거 스캔을 했으면은 사진을 좀 띄워줘야 될거 아니야 왜 없는 거야 대체 왜 1편 했을 땐 이거 3D 홀로그램 보는 거 정말 잘 봤는데 100m 이하는 가기가 힘들죠 칼라보라이트 어디냐고 이거 그리고 살짝 낮출까 얼리엑세스라. 최적화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제 컴퓨터라는데 튕긴 수가 생길 수도 있고, 야, 이거 칼라버라이트 왜안 보이죠? 어마~ 칼라버, 칼라버, 칼라버! 30 s e c o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. 잠깐만, 잠깐만. ESC. 야, 이거 왜안 보여? 칼라버. 어, 저기 뭐 있다. 뭐 있다. 어 근데 옥시전이 어,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러면 안 되는데. 안 되는데? 이거 죽으면 안 돼.